안녕하세요. 에일리넷들 부동산 김복득 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성시장역 엘카운티 조합원 모집중인 단지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카운티는 수성구 수성2가 225-2번지 일대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대수는 288세대 총 4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400대로 각 호실별로 1.38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2층, 지상 20층 높이로 건설됩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 A, B 타입으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지금 수상시장역 일대로 재개발, 재건축, 또 가로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이 총 7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엘카운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84A 타입을 먼저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판상형 구조로는 이제 뺄 수가 없고 요즘 추세로 이제 뭐 타워형으로 올라가는데 남동, 남서향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과 주방 내부 환경은 요렇게 지금 견본주택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방, 그 다음에 방에 욕실. 그 다음에 이건 작은방, 1개, 2개 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방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내부 구조는 이제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에 이제 안방 욕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작은방, 1, 2,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본주택 가셔가지고 그 안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지 배치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남서, 남동향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실이될것 같습니다. L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랑 조금 다르게 지역주택 조합으로 이제 건설되는 곳이라서 그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업무 대행비라는 게 따로 들어간다는 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비와 가입계약금이 이제 10%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 이제 2차는 사업 승인 났을 때 그때 이제 10%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여기는 이제 수성금은 투기 가해시고 있기 때문에 4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이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5회차, 6회차, 그 다음에 잔금 같은 경우도 다 잔압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역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청약 통장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여기에는 또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가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4, 34평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이제 본인이 각각 한 채씩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개정 되었고요그 다음에 청약 철회 시기 납부 비용 환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는 점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요 개정안이 된 이후에는 이제 납부 비용 환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조합원을 가입하고 탈퇴를 할때그 환급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성시장역의카운티에 대해서 제가 소개 해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방문 예약을 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이라든지 이제 조합원 탈퇴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다른 지역주택들 보다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안정장치를 좀 해놓은 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큰 위험이 있는 반면에 이제 큰 수익이 있다 라는 점을 조금 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이라는 게또 일반 분양이랑 좀 다르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 가입 여부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수성시장역 L카운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는 마쳤고요. 네, 유튜브 네이버에서 복독소장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유튜브는 구독, 네이버는 이웃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